엄마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회원 출판사의 세계 우수 단편선 중에 안톤 체오프의 귀여운 여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안톤 체오프는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이죠 남러시아의 항구도시 타간로그에서 출생했으며 16살 때 자파상을 하던 아버지의 파산으로 고학으로 중학을 마치고 1879년에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단편소설을 오락잡지에 기구하기 시작했는데 1886년에 작가 그리고로비치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였는데 이에 감동한 체오프는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하여 광야, 등불 등을 발표하면서 확고한 지위를 쌓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소설가로 어느 정도 유명해지자 한적한 농촌마을인 멜리호보에 정착하여 마음씨 좋은 의사로서 또 지역유지로서 생활하였습니다. 이때 시골생활을 소재로 한 단편소설들을 창작하였으며 귀여운 여인도 그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귀여운 여인 퇴직 8등관 프레니코프의 딸인 올렌카는 자기 집 정원으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었다. 더운 날이어서 파리가 성가식에 달라붙었으나 이제 곧 선선한 저녁이 온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동쪽에서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이따금 그쪽 방향에서 습기찬 바람이 불어왔다. 안뜰의 한복판에는 유원지 티보리의 경영주의자 소유자이며 그 집의 별채에 새들어 살고 있는 쿠킨이라는 남자가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또야? 하고 그는 내뱉듯이 말했다. 또 비가 오실 모양인가? 날마다 질척거리지 않고는 못 베기는 모양이군.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잖아. 이래서야 목을 매라는 것과 다를 게 모람. 이건 파산해 버리라는거나 마찬가지야. 매일 손해가 이만저만이어야지. 그는 두 손을 탁 치더니 올렌카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바로 이거예요 올랭카 세면오브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말입니다. 정말 울고 싶죠. 일한다. 정성을 들인다. 끙끙대며 밤잠도 못 잔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으로 만들려고 온갖 머리를 다 짜낸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요? 첫째는 우선 저 구경꾼들인데 그 사람들은 교육도 못 받은 야만인들이다 이거예요. 이쪽에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고르고 또 골라 오페레타니 몽환극이니 훌륭한 가요곡의 명가수니 하고 내보내지만 그것이 과연 그네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그 작자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나 합니까? 그 작자들이 원하는 것은 유랑극단의 심파하고요 그리고 또이 날씨를 보세요. 밤에는 반드시 비가 오거든요. 5월 10일부터 장마가 들어서 두달 동안 줄곧 내리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죠. 구경꾼은 거의 오지 않는데 나는 토지 사용료를 어김없이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들에게 급료 지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날도 저녁 무렵에 비구름이 몰려왔으므로 쿠키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면서 짓거렸다. <웃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멋대로 쏟아지라고. 차라리 유원지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어 버리란 말이다. 차라리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라지. 현세의 행복따위가 어떻게 되든 내가 알게 뭐야. 배우들도 나를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제얘기랄 재판소가 뭐야.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도 상관없어. 단두대도 상관하지 않겠어. <웃음>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올렌카는 잠자코 진지한 표정으로 쿠키네 말을 듣고 있었다. 때로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괴는 적도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쿠키네 불행으로 해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쿠키는 키가 작고 바싹 마른 사나이인데 누런 암색에 조금밖에 없는 규미터를 산뜻하게 쓰다듬어 붙이고 답답하고 가는 음성으로 말을 하며 말할 때 입이 비뚤어지는 것이 버릇이었다. 쿠키네 얼굴은 언제 보아도 절망의 빛을 띄고 있었으나 그것 역시 그녀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으며 사랑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이전엔 아버지를 몹시 좋아했으나 지금은 아버지도 병이 들어 어두운 방 안에 팔걸이 의자에 앉힌 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올렌카는 한때 숙모를 좋아한 적도 있었으나 그녀는 가끔 2년에 한번 정도로 부크스에서 나오곤 했다. 그보다 훨씬 이전 여학교에 다닐 무렵엔 프랑스어를 담당한 남자 선생님을 몹시 좋아한 적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성질이 온순하며 정이 깊은 처녀였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몹시 건강하였다. 그녀의 토실토실한 장밋빛 뺨이나 까만 점이 하나 있는 목덜미나 무엇인가 유쾌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곧잘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는 착한 미소 따위를 바라보며 사나이들은 마음속으로 아주 만점인데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들도 덩달아 빙그레에 웃었다. 상대가 여자일 경우엔 이야기 도중에라도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귀여운 아가씨군. 올렌카는 태어나서부터 줄곧 한 집에서 살아왔고 그 집은 아버지의 유언장에 그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동네 끝에 있는 집시 마을에 있다. 이 집은 티보리 유언지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매일 밤 초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유원지 안에서 연주되고 있는 음악 소리와 펑펑 터지는 불꽃놀이의 폭음이 들렸으며 그것이 그녀에게는 흡사 쿠키니 자신의 운명과 싸우면서 그가 노리는 소중한 적을 저 냉담한 구경꾼을 부수려고 돌격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런 때. 그녀의 마음은 달콤하게 절여오는 졸음이 밀려왔다. 이른 새벽녘에 그가 돌아오면 그녀는 자기 침실의 창문을 안쪽에서 조용히 두드리며 커튼 사이로 얼굴과 한쪽 어깨만을 내밀면서 정답게 방끝 웃는 것이었다. 결국 그가 청혼을 했고 두 사람은 결혼했다. 그 역시 그녀의 목덜미와 건강하고 부드러운 어깨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웃음> 귀여운 여자로군. 행복한 나날이었으나 공교롭게도 결혼하는 날에 비가 왔고 밤이 이슥해서도 계속 비가 왔으므로 그의 얼굴에는 내내 실망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한 뒤두 사람은 즐겁게 살았다. 그녀는 남편의 사무실에 앉아서 유언제안을 단속하는 데 신경을 쓰거나 장부에 지출을 기입하거나 급료를 주거나 했다. 그녀의 장밋빛 뺨과 사랑스럽고 귀여운 흡사 후광과도 같은 미소는 방금 사무실 창구에 보였는가 하면 다음 순간에는 무대 뒤에 나타났고 그런가 하면 가설 극장의 식탁에 나타나거나 하며 언제나 그 부근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녀는 이젠 낯지 익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야말로 연극이란 점을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진정한 위안을 얻고 교양 있고 인정많은 사람이 되는 길은 연극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경꾼들이 그것을 알수 있을까요? 하고 그녀는 영국의 소중함을 구경꾼들이 어떻게 알까 하고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유랑극단의 심파란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계작 파우스트를 올렸더니 자리가 거의 텅텅 비더군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 바니치카하고 둘이서 뭔가 저속한 것을 상연했다면 극작은 밀치락 엎치락 대만원이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내일은 바니치카하고 둘이서 지옥의 오르페우스를 상연하겠어요. 꼭 와주세요. 네? 연극이나 배우에 대해 쿠키니 말한 의견을 그녀도 이렇게 흉내내는 것이었다.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관람객을 예술에 대해 냉담하다, 무식하다 하면서 업신여기고 있었고 무대 연습에 참견을 해서 대사를 고쳐주고 악사들의 품행을 단속하기도 했다. 지방신문에 자기들의 연극에 대한 혹평이라도 나오는 날이면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렸으며 그러다가 결국 신문사에 단판을 지으러 달려가는 것이었다. 배우들은 그녀를 잘 따랐다. 또 하나의 바니치카라는 귀여운 여인이니 하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녀도 그들을 보살펴주고 성의껏 돈을 구워주는 일도 있었다. 어쩌다가 속는 수가 있어도 그녀는 남몰래 혼자서 울뿐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따위의 일은 하지 않았다. 그의 겨울도 두 사람은 즐겁게 지냈다. 시내의 극장을 한겨울 내내 빌려 우크라이나인 극단이나 마술사 지방의 아마추어 극단에게 기한을 짧게 해서 다시 빌려주는 일도 있었다. 올렌카는 점점 뚱뚱해졌으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쁨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나 한편 쿠키는 점점 마르고 핏기가 없어졌다. 그는 그의 겨울에 많은 이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고 투덜거렸다. 그는 밤마다 기침이 심했으므로 그녀는 그에게 나무 딸기의 집이라든지 보리수의 꽃을 이겨서 짠 즙을 먹이거나 오드클롱으로 문질러주거나 자기의 폭신한 숄로 감싸주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대제기에 그는 극단을 모집하려고 모스크바로 떠났다. 남편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녀는 자신을 수컷이 없으면 역시 밤새도록 잠못 이루는 닭장 안에 암탉과 비교해 보는 것이었다. 쿠키는 시간이 많이 걸려 부활제 무렵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모스크바에서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순환주의 월요일이 되는 날 밤늦게. 갑자기 문 밖에 불길한 노크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대문을 마치 물통이라도 두들기듯 쿵쿵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잠이 덜깬 하녀가 맨발로 물이 겐 곳을 철벅거리면서 대문을 열려고 달려나갔다. 문좀 열어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문 밖에서 우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보가 왔어요. 올렌카는 전에도 남편으로부터 전보를 받은 적이 몇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웬일인지 소스라쳐 정신이 아찔해졌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전보 봉투를 뜯었다. 이반 페트로비치 오늘 급서, 내참 지시 바람, 장례식 화요일. 이런 식으로 그 전보에는 장례식이라든지 더욱이 알수 없는 내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서명은 오페레타단의 감독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아 사랑하는 당신 올렌카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당신 왜 나는 당신을 만났을까요 왜 당신을 알고 사랑을 했을까요 당신은 이 가련한 올렌카를 이 가련하고 불행한 여자를 버렸으니 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인가요 쿠키네의 장례식은 화요일 모스크바의 바가니코프 묘지에서 거행되었다. 수요일에 집으로 돌아온 올렌카는 자기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 위에 쓰러져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거리와 이웃집 마당에까지 들렸다. 귀여운 여자였는데 이웃 여자들은 성호를 그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귀여운 올렌카 세면오부나가 저렇게 슬퍼하고 있군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올렌카는 난미사를 마친 후 상복을 입은 모습으로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우연히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걷고 있었던 사람은 역시 성당에서 돌아가는 중인 바실리 안드레이치 푸스토바로프라는 이웃집 사나이였는데 그는 바바카에프의큰 원목 도매상에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밀짚모자를 쓰고 흰 조끼에는 금 시계줄을 늘어뜨리고 있어 상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지주인 듯한 모습이었다. 어떤 것이든 사물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렌카 세면어브나 그는 의젓하게 동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친척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하느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순순히 참고 견뎌야만 하는 거죠. 올렌카를 대문까지 바라다 주면서 작별 인사를 한 다음 그는 되돌아갔다. 그 뒤로 매일매일 그녀의 귓가엔 그의 의젓한 말이 맴돌고 잠깐 눈을 감아도 금방 그의 새까만 수염이 어른거리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몹시 좋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상대방의 가슴에 인상을 남겨주었던 것 같았다. 그 증거로는 그로부터 2, 3일이 지난 후 평소에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어느 한 중년부인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는 식탁에 앉자마자 곧 푸스토바로프의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내며 그 사람은 진실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라면 어떤 여자라도 기꺼이 시집갈 것임에 틀림없다고 늘어놓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이번엔 장본인인 푸스토바로프가 찾아왔다. 그는 아주 잠깐 동안 10분쯤 머물렀을 뿐 말도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 올렌카는 그를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것이 또 보통 연정이 아니어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으며 마치 열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몸과 마음을 불태워 날이 새기가 바쁘게 그 중년부인을 불러오도록 신부름꾼을 보내는 소동을 벌였다. 곧 약혼 예물을 교환하고 마침내 결혼식을 치렀다. 푸스토바로프와 올렌카는 부부가 되어 즐겁게 살았다. 대개 그는 점심때까지는 원목상에 있고 그 후에는 밖으로 일을 보러 나갔다. 그럴 때면 올렌카가 저녁때까지 사무실에 앉아 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상품을 보내는 일을 하였다. 요즘 목재값이 해마다 2할 정도 뛰어오르고 있어요. 하고 그녀는 고객이나 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전에 이 지방의 제목을 취급하고 있었지만 요즘은 바니치카가 해마다 제목을 사러 모기료포형까지 가야만 해요. 구운님이또 굉장하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소름이 끼친다는 듯이 두 손으로 볼을 감싸주며 아이고 그 우님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제목상을 해온 듯한 기분이 들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제목처럼 여겨졌다. 돌이 목이라든가 통나무 얇은 판자 강목 웻까지 대목 배판등과 같은 낱말들에서 왠지 친근하고 그리운 여운을 느낄 수 있었다. 밤마다 그녀의 꿈에 나타나는 것은 두껍고 얇은 판자의 산더미가 몇 개나 쌓아 올려지고 끝없이 긴집 마차의 행렬이 목재를 어딘가 멀리 동네 밖으로 싣고 가는 것이라든가 또 일곱치 굵기의 길이가 서른자 가까이나 되는 통나무가 모두 일어나 일계연대를 이루어 깃발과 북소리도 당당하게 원목장으로 쳐들어오는 광경 혹은 통나무와 도리목과 배판이 서로 부딪혀 뱃속 깊이까지 스며들 듯한 마른 나무 소리를 울리면서 한꺼번에 쓰러졌다가는 일어나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져 서로 상대방을 발판으로 삼아 겹쳐 쌓여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올렌카가 꿈속에서 놀라 소리를 지르면 푸스토바로프는 정답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올렌카 당신 왜 그래? 응? 성우를 거요. 남편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은 동시에 그녀가 생각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었다. 그가 이 방은 너무 덥다든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든가 하고 생각하면 그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구경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 남편은 쉬는 날이면 집에서 지냈으므로 그녀도 역시 그렇게 했다. 참 아주머니는 늘 집에만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만 계시는군요. 귀여운 아주머니 가끔 극단이나 공마단에라도 놀러가시면 좋을 텐데 하고 이웃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했다. 우리 바니치카와 내게는 구경갈 틈이 없어요 하고 그녀는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우리같이 자기 손으로 벌어먹는 사람한테는 그런 시간 여유가 없답니다. 연극이 뭐 그렇게 좋은 것인가요? 토요일이 되면 푸스토바로프와 그녀는 반드시 저녁 미사에 참석하고 제 일에는 아침 미사에 나갔다. 교회에서 돌아올 때면 언제나 사이좋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감동어린 표정으로 좋은 향기를 풍기면서 걸어갔는데 그럴 때면 그녀의 비단옷스치는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렸다. 집에 돌아오면 차를 마시고 맛있는 빵과 여러가지 잼을 먹은 뒤 사이좋게 고기만두에 입맛을 다신다. 매일 점심때가 되면 정원은 물론 문밖에 거리에까지 야채 스프나 양과 오리구이 등의 맛있는 냄새가 풍기고 육식을 그만는 제일이면 생선요리 냄새로 바뀌어 문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식욕을 느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사무실에서는 언제나 사모바르가 김을 내고 있었으며 고객은 둥근빵과 차 대접을 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부부는 목욕탕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이면 두 사람 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덕분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올렌카는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고마운 일이죠.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 주인과 나처럼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인 푸스토바로프가 모기루프 현으로 목재를 사들이기 위해 떠나자 그녀는 몹시 쓸쓸해하며 며칠이고 잠도 자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가끔 저녁 무렵에 연대에 근무하는 수위인 블라드미르라는 젊은 사나이가 놀러왔다. 그는 그녀의 집 별채를 빌려 쓰고 있었다.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트럼프 놀이의 상대가 되어주곤 해서 그녀의 기분이 전환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는 것은 그의 가정생활의 추억담이었다. 그에게는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었으나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를 미워하면서도 매달 아들의 양육비로 40루블리를 보내주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렌카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으면서 이 사나이를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는 그를 배웅하러 촛불을 들고 계단까지 나와 말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쓸쓸한 기분은 가라앉았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였다. 그녀는 또 남편이 하듯이 정말 의젓하고 침착하게 말하는 것이었는데 수의의 모습은 벌써 문 밖으로 사라졌음에도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러 이런 말을 해주었다. 블라디미르 푸스톤의 이치 부인하고 화해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아드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부인을 용서해드리세요. 아드님도 이젠 철이 들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푸스토바로프가 돌아오자 그녀는 소리를 낮추어 수의사와 그의 불행한 가정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한숨을 짓거나 고개를 저으면서 그의 아들은 아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일종의 기묘한 상념의 흐름에 이끌려 두 사람은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고 예배하면서 하느님 제발 우리에게도 아기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푸스토바로프 부부는 조용히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원앙새처럼 정답게 6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바실리 안드레이치는 사무실에서 뜨거운 차를 실컷 마신 다음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목재를 내주려고 밖에 나갔다가 감기가 들어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름난 의사들의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넉달 후에 죽어버렸다. 올렌카는 또다시 과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나를 두고 갔으니 도대체 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보. 남편을 매장하고 난 다음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당신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면 좋아요. 이 불쌍하고 불행한 나는 말이에요. 친절하신 여러분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늘에도 땅에도 친척이라고는 없는 이 여자를 말해요. 그녀는 줄곧 검은 옷에 상장을 달고 다닐 뿐 모자와 장갑은 일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출도 극히 이따금 성당이나 남편의 묘지에 참배하러 가는 것이 고작이었고 마치 수녀처럼 틀어박혀 지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겨우 상장을 떼고 창의 덧문도 열어놓게 되었다. 아침나절에 가끔 그녀가 식료품을 사려고 한여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으나 그녀가 집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집안 형편이 어떤지는 짐작으로밖에 알 도리가 없었다. 그 짐작의 발단이 되는 것은 이를테면 그녀가 정원에서 수위를 상대로 차를 마시거나 그가 그녀에게 신문을 읽어주는 광경을 누가 본 사람이 있다든가 또는 우체국에서 만난 안면이 있는 어느 여인에게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는 따위의 일이었다. 우리 동네에서는 수위 가축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병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우유에서 병이 생겼다든가 말이나 소에서 병이 감염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죠. 정말 가축의 건강은 사람들의 건강 못지않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녀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수의와 같은 생각이며 이제는 매사에 그와 똑같은 의견이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든 열중하지 않고는 일년도살수 없는 자신의 새로운 행복을 자기 집 별채에서 찾아냈음이 분명했다. 다른 여자였다면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이 사건도 올렌카에 관한 일이었기에 누구 한 사람 나쁘게 생각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신상에 관한 일은 어떤 것이라도 아주 당연하게 납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와 수인은 그들 사이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에 붙여두었지만 이것이 두 사람이 바라는 대로 되지 못한 까닭은 올렌카가 대체로 감춘다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연대의 동료가 손님으로 그를 찾아오면 그녀는 차를 따라주거나 저녁을 대접하거나 하면서 소나 양의 패스트에 관한 이야기 등을 거침없이 늘어놓았다. 때문에 수인은 몹시 당황하여 손님이 돌아간 뒤 그녀의 손을 붙들고 화가 치민 듯 언성을 높여 말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소? 우리 수위들끼리 말할 때에는 제발 좀 참견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얘기니까 말요 그러면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란 눈으로 두려운 듯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블라디미르 그럼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를 껴안고는 제발 화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행복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잠깐이었다. 수의사가 연대를 따라 가버렸던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가버렸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연대가 어딘가 아주 먼 곳으로 거의 시베리아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올렌카는 또 홀로 남게 되었다. 이번에야말로 그녀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생전에 그가 애용하던 팔걸이 의자만이 먼지투성이가 되어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간 채 다락방에 뒹굴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셨는지요? 항상 행복하세요.